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스톰모드입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할 이야기는 홈페이지 기본정보 입력하기 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네이버 모드가 무엇인가 눈에 보는 홈페이지 제작 절차 제작의 기본 크롬 브라우저 설치하기 홈페이지 관리자 화면 이해하기 까지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기본 정보를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저희 스톱모드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홈페이지를 전부 다 완성했다고 보셔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번 저희 스톱모드 홈페이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내용을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톱모드 홈페이지입니다 스톱모드 제작과정 이렇게 메뉴가 보이고요 스톱모드에 대한 로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넣었습니다 홈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어떤 것들을 끌어낼지를 잘 생각하시고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 음식점을 하신다 했을 때는 내 가게만의 특징 내 가게만의 주요 품목 아니면 은 메뉴 아니면 은 가격 위치 이런 것들을 잘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간단히 생각해서 포스터를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가게를 널리 홍보하는 목적으로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케팅이라고 해서 정말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또는 비즈니스 또는 뭐 어떤 가게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 아니면은 어떠한 물품에 대한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기본 정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필수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홈페이지 필수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해보죠. 홈페이지 관리에서 홈리바퀴를 누르셔도 홈페이지 관리가 노출되고, 그리고 여기서 홈페이지 수정 그리고 이 상단에 오른쪽 왼쪽 상단에 정보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는 기본 정보에 홈페이지 필수 정보, 검색 정보, 전화 톡톡이 있는데요. 이 중에 홈페이지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홈페이지명으로 고객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걸로 검색을 유도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네이버라고 검색을 한 뒤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흑모드, 큰 모드 치고 뒤쪽에 골뱅이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수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스톱모드라는 이 브랜드를 노출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스톱모드 그리고 골뱅이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미용실이다 라고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어떤 미용실이겠죠. 미용실 뒤에 골뱅이 버튼을 누르고 검색을 했을 때 모두 홈페이지에 대한 웹사이트들을 노출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모두 홈페이지로 검색된 페이지들입니다. 굳이 미용실이라고 지지 않고 앞에 어떤 미용실이라고 지어진 것들도 같이 검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골뱅이가 없다고 해서 검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골뱅이만, 뒤에 골뱅이를 넣었을 때는 모두 홈페이지만 검색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중요한 여러분들의 상호명을 잘 사용해서 홈페이지명을 기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인터넷 주소입니다 인터넷 주소는 여기 있는 저희 스톤 모드처럼 앞에 톤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드.at 라고 해서 서브 도메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브 도메인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 하나만 해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메인 하나 구매해야 하는데도 몇 개는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이 정도의 금액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말이죠. 하지만 이 1년 동안 사용하든 평생 사용하든 간에 이 네이버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주소입니다. 이 앞에 여러분들의 상호명을 영문으로 작성하시던지 아니면 여러분의 상호명에 비슷한 그리고 기억하기 쉬운 이 인터넷 주소를 사용합니다. 간혹 제어의 쪽에 제작 의뢰가 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상호명을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을 때는 전화번호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 도메인 연결과 웹마스터 도구 스크립트 복사가 있습니다. 어렵다면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복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떤 게 복사되었는지 보시면 이렇게 리디렉트되는 주소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리디렉트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 있는 주소로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있 웹마스터 도구라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웹마스터 도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그 네이버 웹마스터와 구글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할 키를 받아서 여기에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는 사이트 등록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라고 써있지만 여기 있는 거는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웹마스터 도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사이트 등록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글 웹마스터 도구를 이용하셔서 구글에도 검색 사이트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이 부분은 저희 채널에 자세하게 작성해 놨으니까 그걸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지도참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만 잘 읽어 보신다면 만드신데 큰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대 10MB가 가능하며 가로 길이가 1280 이상인 큰 이미지를 올려달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가이드에 맞춰서 가로, 세로 1280 정도 되는 것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전에 저희 영상의 홈페이지 팁에 찾아보시면 여기 미리 캔버스라고 해서 무료로 이미지를 제작하는 걸 도움이 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를 만드는 것도 손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로고도 쉽게 만들어 보시고 홈페이지 설명도 항상 잘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스톱모드를 검색했을 때 여기 있는 하단에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홈페이지 설명이 노출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분류입니다 업체 홈페이지, 개인홈페이지, 기관단체 문화를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홈페이지의 분류 를 값을 가지고 있는지도 정확히 작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네이버에 노출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검색 노출을 노출로 해주시고요 이미지도 노출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검색 노출을 하고 싶지 않은 사이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노출을 설정하거나 비노출하시는 것들을 잘 읽어보시고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 홈페이지는 검색 노출이 잘 됐으면 하는 홈페이지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로 클릭해 주시고 여기 있는 태그는 다섯 개까지 검색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이 태그 입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자세히 써 있진 않지만 여기 있는 다섯 가지 있는 키워드들을 잘정성을해 주시면 네이버 검색 노출할 때좀잘 노출된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맞는 해시태그를 잘 작성해 주셔서 검색노출에 용이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왜이거에 대한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검색노출이 잘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노출, 검색노출이나 키워드 광고 비용에 든 비용들을 현저하게 아낄 수도 있고 또더 노출을 잘 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더욱 더 좋아진다는 것들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하나하나 디테일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가 아주 잘 노출되며 튼튼한 홈페이지를 제작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전화 톡톡에 들어가셔서 전화번호를 등록해 주시고 동의하기 그리고 받기를 눌러서 항상 홈페이지 반영을 해주시면 이렇게 닫기를 누르시고 홈페이지 반영을 해주시면 전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은 홈페이지 말고 다른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최하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맨 아래 홈페이지 하단 정보 공유하기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작성 안 해주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있는 정보는 꼭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문구입력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 작성한 내용들이 어디에 노출되냐면 홈페이지 제 하단에 여기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스톱모드 영상을 보시면 아 이게 어디에 노출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오실 거예요그 정도만 되셔도 여러분들은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순서만 차근차근 히 따라오셔서 만드시면 저희처럼 홈페이지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저희 채널에 오셔서 하나하나 함께 만들어가시고 아주 사업이 병원 사업 번창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자세히 댓글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사업이 병원 사업 번창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항상 자세히 댓글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